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가장 불쌍한 캐릭터 중 하나는 모현민이죠. 모현민은 사람 보는 눈은 있어서 처음에 진성준이 아닌 진도준을 점찍었는데요. 진도준은 모현민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거절했죠. 물론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모현민은 몇 번은 더 진도준에게 다가가라고 노력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모현민은 진도준이라는 최고의 남자를 놓치고 사이코에다 바람둥이 기질까지 있는 최악의 진성준에게 시집을 가버렸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원작에서 진성준은 모현민에게 신혼 첫날부터 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드라마에선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최악의 신랑감인 건 맞지요. 원작에서 모현민은 진성준의 무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 순양을 접수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집니다. 과연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순양을 접수하기 위해선 미우나 고운나 남편 진성준을 밀어주고 진도준 을 패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현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음에 찍어놨던 그 진도준이 부각되고 있어서 대어를 놓쳤다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 진도준이 자신을 차버렸던 이유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그 분노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인 질투심이 더해지는 상황이죠. 8화에서 진화영은 진도준의 계략에 말려 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하는데요. 9화이고를 보니 서민영은 검사가 되었고 진도준은 그런 서민영을 만나서 진화영을 봉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네요. 서민영은 우리 검사와 제보자로 만난 거구나? 하며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로맨스가 펼쳐질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결국 진화영에 대한 해임건이 아니 열리고 진화영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현민이 진화영에게 큰 정보를 줍니다. 고모님 담당 검사가 진도준의 대학 동기 동창이던데요? 라고요. 모현민은 진도준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원작에서도 모현민은 진성준에게 시집가기 전에 순양그룹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 감시했죠. 그러다가 진양철에 걸려서 모현민의 아버지인 현성일보 회장이 진양철에게 수모를 겪었습니다. 역시 정보력이 있는 모현민이었죠. 그런데 모현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순양그룹 포기싸움으로 남편 진성준을 위해 했던 일은 아니죠. 모현민 개인의 원한도 매우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도 거대한 미디어 재벌가의 사람이지만 서민영은 서울대법대의 집안도 좋고 미모도 뛰어났으니까요. 여자 대 여자로서 밀렸다는 사실에 모현민은 붕괴하고 있을 텐데요. 과연 그 분노를 진도준에게 어떻게 표출할지 궁금하네요. 모현민의 공격과 진도준과 서민영 커플의 방어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